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 저번에 글로벌 기업 케이스티파이에서 미키 콜라보레이션 한 거를 저에게 협찬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웨이팅 등록을 해가지고 구입한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지? SE 애플워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미키 이렇게 있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해질 건데. 지금 색깔이 특이한게 모르는 이렇게 축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색깔이 밀리터리와 이렇게 주황색이 있습니다 서핑하면 은 죽지 말라고 안전선인가 뭔가 팔목에 이렇게 발 발목에 달지 발목에 이렇게 달거든요? 그 느낌! 확 감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자 인사템 이거 투명 스트랩 로마 공주 솔비가 있다면 로마 왕자님은 제가 러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왕자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이것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빵빵뽕뽕스 나이키 스트랩인데 저는 이것이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약간 징글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빵빵빵뽕뽕스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했어! 한일에서 뚝 떨어진 저희 KST5 제가 처음 사봤는데 이게 가격이 또 그렇게 결코 싸지가 않아요. 한정템, 한정 아이템은 그럴 수 있어. 이건 뭐? 뭔지는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약간 스와. 보내주셨어요. 케이스를!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여러분. 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밑으로 뽑스뽑스 뽑스 하는 건가 봐요. 뽑스라고 어, 짠! 봐. 미키 스트랩. 어, 너무 예쁘다. 응. 검은색 기본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샀어요. 빼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끊어내는 거야? 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 어,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내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음, 가죽 냄새는 아니고 약간, 범벅카 타러 가면 범벅카에서 나는 향이 있죠. 그, 뭐냐? 전기향. 전기향 같은 게나지 왜? 미키마우스, 이렇게 돼요. 그, 노아 아, 아니네. 직접 커스텀할수 있는 거였거든요. 나만의 핸드, 애플 워치 스트랩이고, 겉에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재질 있잖아요. 약간, 뭐 이런. 근데 안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내 신의 한수였네 이 빨간색을 선택한 내 자신 너무 칭찬해 빨간색 약간 보이죠? 이렇게이느낌이느낌이느낌 이 느낌. 이 느낌. 포인트로 빨간색 제가 넣었고 짠 진짜 예쁘죠? 캐주얼과 약간 그런 귀여운 코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두개 샀거든요 <웃음> 자, 두개샀어요 짠! 이 패턴으로 돼. 미키 마우스인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똑같은 앞모습, 뒷모습이고 밑으로 뽑스, 뽑스!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도 제가 빨간색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었는데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했고요. 헉! <웃음> 어나소리 <웃음>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애플워치 스트랩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못 사요 이거. 이미 품절됐거든. 캐스티파이 들어가서 웨이팅 등록이나 약간 그 가입을 해놓고 하면은 메일이 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캐스티파이 소머 스트랩스 애플워치 스트랩은 여기까지. 짠! 디즈니코리아에서 선물을 보내줬어요! 미키스타 일 챌린지 아십니까? 스튜디오까지 방문했어 싸매고 질문 지고 가서 사진 찍고 해갖고 이렇게 인스타 업로드 딱 했더니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충 근데 제가 왜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Orange Carrots 오렌지캐르스 앤기 a n 빈 께서 상품을 미리 타셨기 때문에 대충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만 저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각 뽑고 아, 열기 전에 그 저희 스튜디오 갔다 온거 한번 여러분 어떻게 찍었는지 촬영 현장 한번 여보세요. 보고 올게요 노아의 뷰티 유튜버 도전기. 메디어 NFF 아쿠 마스크 수분 깡먹 수염. 이마가 황비용이라 마스크팩이 짧네요. 대머리는 아니에요. 오해는 노노해. 요 남의 액수는 아낌없이 발라줘야 한대요 손 마디마디 마사지도 해줘요 아, 척척 떼줘요 얼마나 촉촉한지 1 0 붙어버렸네요 이니스프리 데이즈 피자 시카 범주렁이처럼 짜준 다음에 조동아리 주변으로 꼼꼼하게 발라줘야 해요 사이닉 인조이 마이드손 에센스 전뭐가지부터 발라줘요 요즘은 마스크 시대니까요 나머지로 얼굴에 발라줘요 비언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전화 크림 모가지랑 색깔이 같아야 하니 모가지부터 발라줄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찹찹찹 두드려도 보아요 얼룩덜룩다 떠버렸어요 블쿠션이3호베이지 팡팡 브라브라바라바라 두드려줘요 어렌지스칸디아쿠아 눈가리를 끼워줄거예요 부들부들 눈가리 빠지는 느낌이에요 아 <레인> 눈가리 나오네요? 들어갈 생각을 하질 않네요 아나미쳐버리겠네 겨우 귀여워 꼈더니 신비로아 오른쪽 깨 눈, 왼쪽 안깨눈두쿨포스코 아트클래스 바이더드 쉐딩 비데를 다녔으니 그림자 부분을 스며듯이 칠해줄거예요 턱주가리는 없어져야 해요 뒤집어지게 칠해줘요 칠해주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광재도 쳐줘요 에티드하스 룩에 마이 아이스 카페 도토리 모으 페라페라 벨벳 스틱 메라 포스 다음은 로즈를 발라줘야 해요 짜잔! 저... 예뻐요? Yeah, 미키 스타일 챌린지 화보 촬영날 말을 해. 이러고 말하는 거 아니라며. 나 이거 찍어야 돼. 야. Yeah. 촬영 중인 노아. 오글거리는 표정과 멈칫 귀여운 강아지와 컴퓨터로 사람 창조 중. 신방귀한 사진 출력과정 <웃음> 네 이렇게 했어 제가 1등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야 제가 1등도 할수 있을까요? 바이 uh, 갓! Wow. Oh. 미키 스타일러지 인스타그램에 남 있는 미키 스타일러 남기고 한정판 미키 아이템을 받자 그 이거 에어팟 프로와 미키 케이스 이렇게 해갖고 랜덤박스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oh. 느낌만 뭐 내볼게요 우와 이거 너무 퀄리티가 너무 짱짱쓰 여보세요? 예. Yeah. 어 디즈니 코리아라고요? 어네 감사합니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네일등뽑아주세요네 그리고 다음 은 예쁜 여행 스티커 하고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받았습니다 얘네 어 얘도 너무 귀엽다 또도 비포인트 스티커 이렇게 하고 포인트를 주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얼굴에 붙여도 되고 저기다 붙여도 되고 공책에다 붙여도 되고 핸드폰에 붙여도 되고 노트에다 붙여도 되고 다 붙일 수 있다. 있는 거고 짠 얘는 팀이스에들어간 미키 빈티지 스티커 세트입니다 빈티지 이렇게 포스터 세트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짠 바우츠 안에 이렇게 될거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리고 다구할수 있는 포인트 스티커 이렇게 귀엽게 꼬럼 애들을 짠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어 아, 노트 노트 짠! 어! 이거 뭐야, 립스틱. 립스틱이야? 나도 써도 돼? 어, 내가 쓸수 있는 거면 내가 쓰고. 대박 아이다. 우우우우 짠! 옷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옷은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 어떤 옷인지 앞에 딱그리픽만 봐도 뭔지 알것 같아. 내가 이 브랜드 알거든요? 비싼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지알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어, 너무 예쁘죠? 또 구피 라서 또 구피 인형들이 갖고 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 핏이 너무 예쁘네. 그 후드는 또 모자가 생명 아닙니까? 그 미크의 그락 스트리트 같은 아우! 락 스트리트? 아 뭐야? 뭐라 그래? 아무튼 아, 진짜 생생. 그럼 캡처해 가세요. <웃음> 그 선물 디즈니 코리아에서 또 보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 디즈니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네, 노아 스토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 한번 불러주세요. 안녕. <웃음> 요 남은 x 스는 아낌없이 발라줘야 한대요 뭐가지 해도 쳐발라주시고요 손마디 마디 마사지 대줘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주인다 비벼